바다뷰 바다뷰 바다뷰 어 맥주 판에 여기서 사야겠다 아, 여기 지금잘치는데 아, 깜포 소리 때리. 라졌다더라고 아, 봄포소봄가 아, 사람 봄봄 그럼 봄포 뷰. 봄봄봄봄봄봄봄봄 <웃음> <바다 뷰>. <웃음> 막간을 안 놓치네. 아, 아니, 술 없이는 안 되네. 술물러 왔네. 술물러 왔어. <웃음> 핀까지 145m. 파스리에서 오비였 전체 해자입니다. 아, 그래 장거리고. 145m. 7등. 지금 바도 12%라서. 어. 지금 바로 쳐요 핀까지 145. 아, 있죠. 응. 백핀이죠. 어. 어, 괜찮아? 백핀이야. 백핀까지 145. 네, 막걸리 좀요. 또 유혹을 못 이기지, 우리. 사랑 요 앞에서 오. 쳐도 돼요? 그림에서? 안 돼요? No. 네. 하나 줘요기다릴것 같은데. 어, 아니아니캐릭님한잔 네. 드릴까요? 아니에요. No. <웃음> 그래 그린 안, 치면 안돼그 그린 치면 안 돼요? 저 응. no. 안 되구나. 와아. 맛어 그래. 블루티에서 칠까요? 와 <웃음> 아, 나 이때 못해고 그럼 지금. 아니 나 지금 갈증이 없었는데 음료는 갑자기 갈증이 있어는된 이게 말은 갈증이라고 보면 아. 상제 하나 줄까요? 조금만 더. 야 상제 많이 늘었대. 무슨. 술도 안거 거부, 거부 안 하고. 그리고 내가 누가 단잔발이더라고다스 맞춰 줄라고 한잔 먹었지. 어, <근데> 네네 <네네네네네. 웃음> <웃음> 이거 음악 가네, 엄마. 뭐마악럼 다른 거, 엄마. 그럼 나도 저것, 잔잔바리들이 조금만 맞춰줄게. 60? 아아 와, 진짜 제 똘에 불 굽어. 아, 역시 0 됐다, 됐다. 6시 60. 하에서막 그리지. 이러면 잔잔바리들을 쉬는 거아 맞춰줄게. 올라오네. 아 입만 돼, 도 올라오나? 어, 맛있는데? 145. 아 6번 잡아. <웃음> 미안하지만 7번이 요렇게 겨울이 다 똑같습니다. 도시에 <목소리> <목소리> 잘안 터진다 5분, 6분, 7분이 다굳이 굳이, 굳이, 굳이 긴거 잡아가지고 뭐가 많으니 아배 아픈데 아 어? 목자 맞아? 아니 그건 아니고 <목소리> 기분이 안 좋지? 일단, 일단 우린 출발한다 <목소리> 일단 마찰 부르러 가야겠네 뭐지 하든 D차 타고 가든 디디에 차 타고 가든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이거 짧으면 펑크하 알지, 알지. 와 저번거는 진짜 나오기 힘들겠다 벌 타도록 하면 한타 벌 타죠 되지 저뭐 놀다 저거 저거는 빡사리 정도가 와야고 뭔데 저 방송 보고 있네 아니 저 방송 송출 원하는 유튜브 한타 가뭐골프 골프, 골프. 어. 그냥 치는 거, 노는 거, 노는 거. 주제 없어요. 주제 있게 생겼습니다. 그냥 공 치고, 공 공치, 치는 스윙 뭐다 올리고 뭐 보는 사람도 없고 구독, 좋아요 이벤트 있습니다 일단 구독하시고 일하면 다 같이 요아 하면서 비웃잖아요, 지금 끝에. <웃음> 어쩐지 좋아요, 개수가 없더라. 독자 수가 계속 마이너스 중. 그리고 일단 막... 이후로 아무도 안 온다. <웃음> 그럼 우리가 오픈 세팅방을 지금 두 달째 열고 있는데 아무도 안돌아요 <웃음> 야, 비번고개를안 해. 내가 하면 당연히. 이제는 뭐, 그 사족이지. 비번호 걸어 놓지 말까? 다 피게지, 그거. 니는 나갔더만, 임마. 니는 <웃음> 어? <너는 웃음> 나갔더만. 선수가 어디 나갔는데? 심지어 지는 <웃음> <진아 웃음> 나갔고. <나갔더만. 웃음> 근데, 방귀시킨 <당퇴시킨> 거 아이가? 행님 <웃음> 왜 나갔어요, 근데? <웃음> 습습하다 어? 왜 나갔어요? 속지 끌어먹고. <웃음> <가갔네. 웃음> 아니, 오픈 채팅방 몇개 정리하다 보면 같이 정리가 됐다. 아벙커면들어 가지 말자 네, 저건 안 들어가지 네이가 당겼다 아니 근데 무슨 탄도어리 많이 뜨노? 오늘 치는 거아니 그렇지 어? 형이 아이언? 아 맞다 얘랑 똑같아 이게 헷갈리면 안 되면 저랑 똑같아요 아, 네. 네. 저번에 치는데 뭐 그, 진득 찐득하니 뭐 이상한 거라 <웃음> <웃음> 글로스 짓만 진짜 졸로가네또당겼오 씨. 개 안다, 쏴도다이나와봐라 빼지마, 빼지마, 칠 때. 아니, 행 이거는 좀잘 붙여야 돼. 비틀러어 인마. 아니, 됐어, 뭘 됐어. 아이언을 그렇게 쳐. 다르다 하나. 아니 아니 나는 저스피을 오른쪽 좀 줬어. <웃음> 안굴러왔어요 오른쪽으로? 스피을좀 줬는데. <웃음> 나는 이제 결정했다. 뭐? 오늘까지만 누가 오길 했다. <웃음> 또뭐다 따라오노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저 힘벌 누가 누가 올린노 어, 저도 있는데. 맨줄 알아, 라 그냥. 그냥, 그냥 있으면 내건줄 알아. 라 바로 뒤에 내 있네. 야, 선경이. 올렸어요? 아니, 145 아이가. 어차피 3분이다. 그렇게 하지 마 나는 7분 걸140딱 씻다 아이가. <웃음> <웃음> 니도 오나? 몇 그가? 뭐 찾겠다, 씨. <웃음> 귀찮다. <웃음> 오늘 막 공을 몇 개를 쓰노? 일단 아뭐 방향이 영으로 됐다. 됐다. 야, 그다됐다 그래, 그래. 마크. 맞지? 마크. 그마 그래 맞지 선녀는 나... 버디 찬스라고 유롭네 그렇지면 안 되겠네. 계속 카메라 잡고 있네. 몰랐나? 오, 다 좋다. 들어라 들어가. 들어 오! 마크. 오 어, 벌점도. 아. <웃음> 와, 잘 찢돼. 아. 피와잘 찢다야. 네. 아. 잘 찢다 이거. 우와! 이제잘 찢다. 어? 마크. <웃음> <웃음> 아니, 무슨 <웃음> 퍼트가 씨. <웃음> <웃음> 방금 뒤딱난 것 같은데. 그냥 마크야, 그냥. <웃음> 오, 어 진짜 날이 아, 할것 뭐, 같은데. 바담만 <웃음> 하나. 이뻐 마크 해놨나? 어좋 마크 해놨어요 아, 또 어디 안 돼? 네. 아줌마 안전하게졸 와. <웃음> 어형선발받다 한타 아씨 넘어가도 마크 잘래아쓰리 <웃음> <웃음> <진짜> 빠가. <웃음> 자신감이 없어 내 맞춰줄라니, 눈높이 맞춰줄라니 힘드네 오케이 주안 <주면> 돼요? NO! <웃음> 안겠다 <웃음> <웃음> <무치겠다. 웃음> 부들부들 떴다 <웃음> 더 가라, 더 가라, 더 가라 <웃음> 아 무시깽이. <웃음> 야, 뭐, 야 아니야. 어머! 아, 저거 저거 다 자, 저대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야, 용덕이 아니면 상체 빠진다 왜? <웃음> 앞에 봐라 네. 두 번째 는두 번째 가게이형요 네네, 음. 선생님 두 번째 해야 안 빠질 것 같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가라 전만 <웃음> 봐라, 공 빠질까 봐공끼안 놓고 친다 <웃음> 아이템 <이딴> 좀다니까 <웃음> 저거 마, 티셔츠 안돼데 이거 어디서 무슨 매너고? 나 지금 밟히네 쏘리 에이 야 라인 밟힌다 <웃음> 어? 저 티가 이상하셨겠다어저 4000짜리 나도 있어요 방향선 좋아지는 가 슬라이스 안 난대요 저게? 어어 좋다 어, 어, 슬라이스는, 슬라이스는 안 나는데, 나는데 그래. 훅이 나네 훅이 나네 <웃음> 아니 물이 안 빠질 거라고 <웃음> 톡 갖다 대니까 그렇지 <웃음> <웃음> 살았죠? 어, 살았다 몇볼 가라. <웃음> 다시 한번 건너서 야, 기, 오, 기분 나. 안 좋다 존나 우울해집니다 갑자기 우울해집다 아이 뭐고 이거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 오비키 가더칠수 있어 이야 나이야 살아오네 <웃음> 역시 막걸리에 들어가야 되네 막걸리 술 술이 안 들어가면 안 되네 안 하나 막 아, 힘이 없다. 저힘고치는데 공치? 슬라이안 가나? 아, 이거 아, 수익이 안 되네. 아, 이거. 어디 간대? 요렇게 가래공 요렇게. 아, 수익이 아, 안, 아, 아, 아, 안 아, 되네. 아진나안빠 살았나? 겨우 넘어갔어요. 아, 죽은 건니비 없다. 막, 도는 것 같아. <웃음> 와, 임마. <이마>, 임마, <웃음> 잘 넘어갔으면 됐어. 사람도 안 쳐겠다. 와, 내 기분 나쁘네. 아니, 소장님, 너무 아니까 뭔가 좀. 수이안 되네. 에헤이. 오, 뭐, 이번엔 또 왼쪽이가? 의리 아이가, 씨. 아니, 이거 뭐, 옷장이가? 뭐,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쪼이고, 저것도 산 거가? 아까 봤다. 아, 아, 일단가 살아. 어, 아슬아슬했네. 아까 봤다. 이거 친구가. 어디로 치야 되나? 네. 드라이브 칠까? 저 저거 보고 쳐야겠네. 오히려 저거 저 오른쪽에 있는 방향 어디예요? 저 조명. 아, 유 치는 안 맞는데. 저말저 저 말고 이쪽 조명. 이렇게. 응. 와, 뒤에 다, 다잘 맞다. 사랑이 서요. 킹. 못봤어요 나이스. 오, 아 오늘 유틸 안칠 란다 내가 대신 칠게 어행 치세요 아어 유틸만 잡으면 힘이 들어가지 내꺼 이거노어 많이 내려갔네 아. 탱탱볼이네 오, 뭐야, 뭐야. 기다려 오. 너 간다 너 간다 야.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, 멀리 가나 이란다 다섯 개선 된다 적이다, <웃음> 적 다들 적이다. 다소개사 되고 있다. 그때보단감봉이 있네. 그땐 되게 그때는 가을쯤이어서 진짜 데가 나무도 그렇고. 와, 우와, 이게 뭔데, 아, 우와 이 뭔데 이? 거아 소리 좋다. 희한한 페이드. 아이샤 네? 아, 아직 한 병밖에 안 먹은 거 알죠? 야, 오른쪽이야, 이거 마크 오, 아, 오, 아이. 이제 막걸리 한 통만 더 먹으면 완성이다 우와 이거 먹어 멍켓아 미치해 아, 나가라 그래 멍켓아 내가 오기 전에 내가 펑크 인스피 하고 올 건데 아 어, 이십니다 볼 빼고 칩니다 오, 오 올라왔다 이야 나이스 잘한데 아니야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나온다내문 시키야 오자 오자놔 형 칠해 놓고 칠해 마 칠게 어 굽히고 인마 형는거보고 칠해 가 어이 나이스 가겠다 나이구 어디 가노? 아아 무홀다다몇 메다 가노 10 12? 이2 1 그밖에 안 돌이킬 수 없네 오 나이스 와 많이 가는 거가자 <웃음> 아이고, 잘하네. 15m 보고. 역시 잘하네, 김상재. 잘하지 오트만 잘하면 되는데. 마크! 고마운 마 와우. <웃음> 어.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, 공에 갈리 있다. 한개 먼저 치라. 왜 발리지? 터당키 아, 저거, 팔째한 칸씩 끊어주면 되겠네. m 저 r 에이, 또 소시박이 친다, 또. 에이, 짧지, 이거. 아, b a 아, 이 n 아, 빨 어, <웃음> <웃음> 아, 완 봤다 간대요. 완 봤다. 이거 팽 어디로 치나? 잘못 치지. 아. 아빠 띠라. 아, 아, 오케이, 밖에 <웃음> 일어나. <바퀴. 이러나>. 아. <웃음> 자, 아. 네. 마크! 와! 와! <웃음> 아니, 근데, 야는, 공좀 좋아보이네. 좀좋네나 자, 잘 나왔다. 이제 나공한번 바꿔줘야 되겠다. 아니, 나도 트포시 왔네?